네, 갈게요 같이 가자 분 잡아 a n s o w o a it? l k h i w a t w t h t h a h a o w h t w h a h a h t w a t What? What? t h a t What? What? What? What? What? w a t What? w t h a t t h a t a t a t t a w h t h a t w a t h t a What? w a t w a w a t What? w h m t allen every a y you are the g a n t c t 그래 오늘 점심 진짜 많고 아이 프 I'm all b a I meet you. I'm all. 야 거기 버있 <보고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리나 타랑해 리나 타랑해 리나 타랑해 리나 타랑해 리나 타랑해 i 나 타랑해 n 나 타랑해 a 나 타랑해 v 나 타랑해 네꺼 많아 이겼어? 야야기다나못잖아 이거 있어 呀啊啊啊 <tsil> You have to do, do all. Mm. My turn. <laughs> yeah, yeah, yeah. 투턴이 계속 투턴. 어. 원, <웃음> 아, 겠네꽃감 <안> <목소리> 아니야. 아, 꽃감네지지 빨리. 지꽃감 <목소리> 먹어 신났다. Just one day, two, two 개. 돼지야 그만 먹어. <웃음> 아 진짜 혼자 먹어잘 먹네.